자, 이번 영상은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옵션이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뉴빌즈TV 남미호 대표님과 함께,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네. 네, 해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요. 네, 네? 텐션이 <웃음> 뭐요? 낮다. 옵션 영상을 제일 먼저 찍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제 제가 텐션이 있어서 서서히 올라가는데. <웃음> 그러다보니까 아. 아, 슬로우 스타터시 어, 슬로우 스타터 아. 아, 초반 영상이다 보니까 양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뭐 그러시네요 모션에는 작지 않아요 아. <웃음> 힐스 에이트 웨 카운팅 공공하고 음, 네, 민영이 섞여 있는데요 음. 이번에는 공공 8사 A 타입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평면도랑 같이 음. 옵션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 현대는 반성하라. <웃음> 평면도는 평면도만 있고, 어, 맞아, 옵션은 맞아. 옵션대로 따로 있고. 왜 이랬지? 이게 네. 예를 들면, 네. 우리 저번에 우리 그 현대 힐스테이터 할 때는 또안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이게 뭐냐면, 네. 어, 현장들마다 다르면 담당이 다르고, 거기에 있는 대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음, 이게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카다로그 만드는 것들도 보통 보면 그냥 대행사에서 보통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서로 막다 다른 거야. 막 음...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어디 알려주겠나 이거. <웃음> 아이튼뭐 <웃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뭐뭐그 네. 뭐, 살펴봐야죠. 살펴 네. 어, 네. 일단 평면도부터 살펴보시죠. 네, 그러시네요. 네. 일단 기본형 평면도는 보면 뭐 사실 뭐 맨날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본형은 사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음. 요기 있는 이 공간 빼고는 사실 거의 다 여기랑 여기 이 공간 빼고는 대부분 이제 확장돼서 사용해야 되는 공간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용하기 어렵다면 확장 전 그죠. 확장 기에는좀 어려운 거죠. 뭐 음. 그래서 뭐 주방 여기뭐 여기 어디 뭐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웃음> 할 수는 있겠죠 좀 좁겠죠 뭐, 뭐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일단은 뭐 네. 사실 요새는 워낙 평면들 자체가 발굴 확장 기준으로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음, 맞아요. 확장을 보면 네. 이제 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이 모델하우스, 뭐, 투어 뭐, 이 모델하우스 투어 할 투어할 때 보면 되는데 네. 일단은 뭐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포배 기준에 그죠? 맞동품 두개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관 입구 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옵션을 뭘 하느냐라는 걸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거는 뭐 특별하게 뭐 없네요. 근데 다만 이제 특별하게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어, 근데 무난한 평면이라는 얘기죠. 아, 평면 어, 자체. 평면 자체가 평면 자체가 무난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주방 폭이 어 거실보다는 좀 작게 나왔네요, 그죠 그쵸.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 4.5 기준으로 본다고 네네. 하면 라인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얘 음.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들어와 있다. 근데 들어 와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알파룸 자체의 사이즈가 음. 확보가 좀 되면서 실로 쓸수 있게 끔뭐 그렇게 음. 좀볼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표면이 정도만 보고요. 네. 바로 이제 옵션 한 목으로 보세요. 지금 이제 발코니 확장은 어차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가격대가 이제, 오, 632만 7천 원이네요. 검단 쪽은 음. 확장비가 높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어, 예. 근데 이게 7천 원은 뭘까요? 네? 632만 7천 원, 이게 32만 7천 원은 뭐지? 7천 원이 되게 중요해요. 아, 어. 세대가 크니까. 아, 뭐큰 네, 금액입니다. 예. 네. 아, 이런 거좀 정리하지. 아, 이거 어차피 이건 그게 이게... 아이렇고 나가면 또 담당자 힘들어요. 아 매덕짜리 아파트인데. 이거 예, 예, 엑셀 넘어서 이제 너 했을 거라고요. 예, 예, 7천 원 넣어야겠다 예, 이렇게. 알았어요. 뭐, <웃음> 돈 받았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그렇고 일단 박원 확장은 사실 뭐 예.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박원 뭐 확장을 안할 수도 있지만 사실 30 국민평형 정도는 사실 저는 확장을 안 하면 쓰기 좀 힘들지 않나? 국민평형이면. 전용 아, 84. 아8 4 34평 네, 아, 정도, 예, 34 정도 아, 되면 아, 네. 어. 국민편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웃음> 자이 보면 일단 네. 시스템 에어컨 그죠?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해서 보면 타입이 우리가 요84 네. 이쪽 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좀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일단은 요 해당되는 비용을 일단 따져봐야 되겠지만 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옵션 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에어컨을 그냥 다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음. 이제 이게 워낙 감론을박이 많아요. 오해. 저번에도 봤을 때그 네. 건설사에서 하는 거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떨어진다부터 음 시작을 해서 제품 자체에 대한 불만, 어, 네. 쓰레기 제품 집어 넣는다부터 시작을 해서 막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음 사실 저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네. 다만 이제 인테리어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공간 활용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 여코을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음 보는 거고 해당되는 대수에 대한 금액은 따로 한번 따져 보셔도 되고. 대수당 뭐, 150 정도 기준을 봤을 때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고주도 기준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150 정도 돼요, 여기는. 아, 그래요? 어, 뭐 네. 그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음. 이 전실이라는 건 전체실인가요? 음. 아니면은 이게 어떻이 되는 이거 거예요. 이거 뭐냐면, 네. 전실이라고 하는 거는 거실, 안방, 주방, 플러스로 방마다 지금 여기는 보면 방이 빠져있잖아. 음. 방, 침실, 어. 작은 침실들은 빠져있는 거고. 어,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이렇게 주면 좀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 왜 그러냐면, 이거 전실이래놓고또 설치 장소는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들어가는 이 전실 항목이 딱두 개로 나뉘는 거네요 그러면. 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여기 지금 전실로 다 하거나, 아니면은 거실, 안방, 주방만 하거나. 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다. 여기 지금 74AB인데 A 같은 경우는 알파로 미선센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근데 약간 좀 헷갈리게 해놨네. 그러니까 저도 딱 보고 나서 네. 헷갈리더라고. 왜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왜 이렇게, 이렇게 해놨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해당된 타입 적어놓고 그 다음에 실 들어가는 거 해놓고 거기다 금액만 집어 넣을 건데 전실 했다가 여기는 또 거실 안방 주방 했다가 근데 여기는 또 보면 설치 장소가 거실 안, 거실 주방 침실로 했다가 이게 안방이 예를 들면 침실 1이겠죠. 그렇겠죠. 그럼 순서라도 좀 맞추던가. 아 네. 그리고 좀 헷갈려 이거 이거는 뉴어지됐했좀 헷갈리네요. 음. 지금 이제 가전 같은 경우는 전체 디테일 다 포함되네요, 그죠? 음. 일단은 하이브리드 쿡탑, 의류 관리기, 식기 세척기, 기능성 오븐, 빌트인 냉동냉장고, 살균하고 뭐 청정 기능 클리너 그리고 에어컨 천장 에어 샤워. 만약에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저거 선택하라고 아, 하 대표님 보고, 저거 예, 하라고 하면 일단 식세기, 식기 세척기는. 어, 네. 그다음에 오븐. 음. 예. 일단은 고등에는 그 무조건 할것 같습니다. 음 나머지는 선택에 따라서. 네 나머지는 뭐 저는 네. 이런 게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의료관리기는 어디 에 들어가는 거지? 음 그건 이제 봐야 돼. 의료관리기는 네. 보통 보면 뭐 드레스룸 같은데 우리가 지금 스타일러 넣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이야기 하겠지. 네. 네. 그러니까 위치가. 위치가. 네. 위치는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뭐 드레스룸 쪽에. 우리 네, 저번에 네. 하나 포레나미한테 드레스룸 안쪽에 있었잖아요. 그거 뭐 런좀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평면도상에 원래는 표시를 해주면은 이제 네. 좀 직관적인데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없으니까. 아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방금 네. 우리 그 대표님 이야기한 대로 이게 사실 우리가 옵션을 선택하는 뭘 하거나 되게 직관적이어야 되는데 음. 이런 식으로 아까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표면에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그쵸.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닌 말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뭐 의료관리기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살균 바디 드라이어 뭐 이런거나 살균 청정 환기 시스템. 이런 거나 빌팅 클리너 여기 보면 거실, 주방, 천정에 공기청정기 들어가고 신발장 내부 클리너 뭐 들어가고 위치가 좀 나와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신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우리가 아까 84A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팬트리고 한쪽에가 신발장인데 네네. 그거를 통상적으로는 신발장 전체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또 어디 쪽이 들어가는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좀 사상할 수도 있는데 모델명인데 이름이 이기서예요 그렇지. 네. 이런 것들도 좀 네. 그러니까 음. 두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어. 근데 모델명이 네. 이게서는 아니니까. 나보다 나보다 더 까이. <웃음> 뭐봐주자매 그리고 하신 사람도 힘들다고. 아이고. 그, 그, 근데 사실 이게 네. 보면 조금 더 신경을 쓰냐 안 쓰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소한 건데. 네. 이게 건설사에서 네. 자기 편이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타자 시치시는 네. 분이 그만하셨어. 그만해. 그만해. <웃음> 아무튼 그러네요. 오늘 네. 보니까 네. 조금 헷갈리게 직관지기 되네요. 직관적이긴 네. 않다. 네. 어, 좀 헷갈린다. 뭐 그렇게. 네. 그리고 기타 품목에서 주방에 음. 주방 벽하고 주방 키 큰장하고 주방 알렌드장 요거는 이제 주방 벽은 제가 볼때 미드웨이에 대한 뭐 세라믹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헷갈려. 주방 벽이 뭐야? 그러네요. 좀 헷갈려 주방 벽이 되셨잖아요. 주방 벽이 주방에 있는 면은 다 벽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어. 그 다음에 거실에 음. 거실 아트게보 세라믹 타입도 되어 네. 있고 알파룸에 드레스룸. 그것도 이제 그거네요. 알파룸에 드레스룸 자체도 비용으로 들어 가 어, 하나만 어, 들어가네요. 네. 8 4 c 만 팔사십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침실 쪽에 드레스룸, 아 이거 다 옵션이구나. 어 이게 아 옵션이네요. 침실 드레스룸 화장대하고 H 드레스 케어 뭐 드레스 케어. 아 이게 이제 현대를 H로 해가지고 드레스 케어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했나 보네. 아 이거 보니까 제가 제일 풍경차 때 너무 미안해요. 네. 왜요? 왜냐면 월룡이님이랑 사 촬영할 때. 네. 제일 풍경체는 옵션을 빼곡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현면에다가 아 근데 여기 안했다고 그랬구데 아 그래서 아 옵션이 없구나 그랬는데 아 여기도 되게 빼곡하게 되어있네요 제대로 검토하고 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근데 이유어찌됐던 네. 이거를 제가 어볼 때는 뭐 했던 튼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꼼꼼하게 해놨네요 어, 꼼꼼하게 했다기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관적이고 시인성 있게 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평면에서 봤을 때 옵션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처럼 모질이들은 갈리는 <웃음> <웃음> 거죠. 어, <오, 웃음> 옵션이 없네. 다 주나 보다. 그리고 뭐 침실 2, 3 들어가는 네. 뭐 반침장부터 침실 통합장 뭐 반침 이거 전부 다다 음, 들어가는데. 그러네요. 여기도 보면 얘는 들어가고 얘는 또 빠져 있고 뭐그래된 상태고 <웃음> 현관에서도 음. 현관 중문이 옵션 들어가 있고 클린 그다음에 현관은 뭐예요? 클린 이거 그걸 거예요. 아마. 그 에어샤워. 어, 너무 그... 비싼데 에어샤워 3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진짜 진공룸인가? 비용은 제가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복도 창고 네.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갔네요 어, 미세먼지 방충망 특이하네요 아, 미세먼지 방충망 같은 경우는 요새 이거 선택하신 분들 꽤 돼요 그래요? 방충망 일반 방충망 있고 미세먼지 방충망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네. 좀 나거든요 어,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뭐 조명하시는 것 같고 조명 같은 경우는 특화조명 아 이제 조명도 특화조명이라고 다 빼는 것 같아 다만 아, 이제 그러네. 여기서 나온 특화조명 자체가 뭔지에 대한 거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까 어... 특화조명? 뭐가 특화 조명인데 종류가 뭐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좀 보는데 한계가 있다 네네. 옹성, 이런 거는 옹, 보통 사이버 봤어요. 모델하우스 영상 보면 은다 음. 이제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POP 처리해서 보는 거지만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이 형태가 정확하게 신성 있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텍스트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평면도에서 옵션을 나눌 때 거기서도 조금 약간 우리 저번에 하나 포레나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놀란 게 네. 포레나 같은 경우에 정말 요새 평이 좋은 거 같더라고 음. 포레나가. 맞아요. 맞아요. 네. 모델하우스 다녀오신 분들이. 어, 다 포레나가 표현이 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댓글이 되게 호의적인 어, 어, 어, 댓글이 그러니까 많았어요. 다 우리 채널 보고 이제 얘기하는 게. 아이. 제인적인 느낌이죠. 네, 음. 잘. 아. <웃음> 자, 대표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네. 네, 네. 어떤 거 추천. 아, 일단 뭐, 주문을 해야 되겠죠. 주문은 음, 기본이고. 주문은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나머지 선택사. 나머지는 다. 그 조명은 내가 또, 무슨 조명인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반침장 같은 경우는 또, 하는 게 좋을까? 음. 그 반침장이 이제 붙박이장 이야기하는 건데. 네네. 여기 지금 여기는 없네요, 금액이. 음. 여기는 또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저기 뭐지? 보통 우리가 침실 1, 침실 2, 침실 3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 침실 네. 1이 일반적으로는 안방이 되고 나머지 침실 2, 3이 자녀방 또는 네. 그 외의 방인데. 거기 보통 보면 붙박이장 하나 있잖아요. 옷장.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나 넣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건설사 옵션으로. 그러니까 필수는 주문이랑 필수는 중문이고, 네, 나머지는 음, 뭐 반진장 정도. 사실 누것도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 생각이. 그러니까 대표님 생각에, 아, 네. 네, 대표님 내 생각에. 생각에 중문은 하고 그다음에 네.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반진장 정도 추가적으로 음, 하고.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그 현관 창고 이런 거? 음, 현관 창고 이건 현관 창고도 보면 네. 필요한데 여기는 또 아, 금액이 높다 보니까 여긴또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데 음. 현관 창고도 뭐 약간 어차피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장이 또 없다는 거니까 되게 네.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음. 뭐 그런 부분도 하면 좋긴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표님과 함께 필수 옵션 이 음. 대표님 추천하시는 네. <웃음>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옵션 선택하시기 전에 그리고 청약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 금액이 다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음, 맞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네. 여기가 영당 제작한 거니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상 여기까지고요 이모델하우스 투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4A 네. 네.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채널 박대표였고요 아 남대표였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you